안녕하세요. 블록에서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이오스 버그 관련 뉴스랑 이오스가 이더리움 대량 매도한 거랑, 그리고 우리의 이오스가 잘 등록이 되어 있나?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메인넷 런칭을 마친 트론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직 저랑 코리오스의 코남님이 영상을 같이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오스의 에어드랍이랑 메인넷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코남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으니까요.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오스 메인넷 런칭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버그가 며칠 전에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은 중국에 있는 인터넷 보안 업체인 치후360이 5월 29일에 이틀 전에 이오스 블록체인의 심각한 취약성을 발견했는데 을이 버그가 이오스 플랫폼 내에 모든 노드를 컨트롤할 을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버그였다고 해요 그래서 에? 메인넷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날벼락이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근데 프로그램에 사실 버그를 찾아서 수정을 하는 일은 진짜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그를 사실 수정을 못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 중국 업체가 찾은 이 버그는 이오스 팀이 몇 시간 만에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놓였어요몇 시간 만에 수정을 할수 있는 거였다니. 치명적인 거라서 막 고치기도 어렵고 오래 걸리고 메인넷도 연기되고 그럴 줄 그런데또 그런건 또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름 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 트위터에 이오스의 대니 버그를 찾아주면 하나로 천만원을 주겠다고 트윗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코인의 찰리 리가 40억 달러 모금을 해놓고 메인넷 런칭 이틀 전에 치명적인 버그를 찾으면 천만원을 주겠다고? 이상한데? 라고 트윗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오늘 31일 몇시간 전에 메인넷을 런칭한 트론의 저스틴이 지지 않고 어, 개발자님들 우리 트론 메인넷 런칭 했는데요 버그 찾으면 최대 1억 줄게요 라고 트윗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버그 찾기 경쟁인가요 지금? 하여튼 트론은 뭐 메인넷 런칭 다 끝나고 나서 찾아 달라고 하는데 이 호스는 메인넷 런칭 이틀이나 전에 했으면 뭐 양호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웃음> 아니 제가 뭐 트론이나 이오스를 까거나 뭐 지지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희화, 히하, 희화화 하는 거니까요.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진 마시고 그냥 재미로 농담으로 말봤습니다. 저는 이 버그 바운티를 지지합니다. 솔직히 세상에 완벽한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다 고치고 업데이트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오스 버그 때문에 메인넷 연기되는 거 아니야? 막 가격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게. 이오스 그 공식 트위터에 뭐라고 남겼냐면 우리 버그 거의 다 고쳤고 스케줄 변동 없다 라고 트윗을 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메인넷 전까지는 가격 하락을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오스 메인넷이 다가오니까 내 EOS는 레지스터가 잘 되어 있는 건가 많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본인 지갑 주소를 넣어 보시면 제 지갑 주소를 이렇게 넣으면 이오스가 몇 개가 레지스터가 돼 있는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 클레임이 돼 있죠. 그리고 제 이오스 퍼블릭키 있죠. 받은 거. 그러니까 제 지갑은 이렇게 될 거고 내 이오스 의 어카운트 네임은 이거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 그래도 내 이오스가 클레임이 되어 있구나, 레지스터 잘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퍼블릭키 대조해 보시고 맞으면. 현실름 놓으면서 또 걱정이 되죠. 음, 내가 이오스 프라이빗 키를 그때 제대로 복사를 했나? 이거 액세스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걱정이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 이오스가 94%가 레지스터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레지스터를 완료를 했고 일부는 아직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오스는 대부분 레지스터로 좀 묶여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드랍을 위해서 많이 묶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넷 런칭까지는 아마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진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스냅샷 이후에는 너도나도 다 던져 가지고 패닉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주의하도록 합시다 되게 무섭죠? 무서워요 그리고 트러스트 노드 보도에 따르면 은이 이오스가 ICO로 모금한 이더리움을 대량 매도를 해서 이더리움 가락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엄청 많이 팔았어요 한시간에 18만 이더리움이 나왔다고 해요 진짜 이오스... 진짜 그, 그러지만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많이 팔아서 좀놀랐어요 그래서 이오드 크라우드 세일이라는 이 지갑에 현재 10만 개의 이더리움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음 심지어 이오스 오너라는 이 지갑에도 91만 개의 에 예, 이더리움이 더 남아서 합치면 진짜 이게 도대체 돈으로 얼마예요? 너무 많은데? 이오스가 엄청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다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언제 또 대량 매도를 할지 모른다는 거꼭 명심하셔야 되고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을 언제 파는지 지켜봐야 되는 것처럼 이오스가 이더리움을 언제 파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외에 이오스 관련 문의 사항은요 코리오스에 가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남 우 님이랑 찍은 영상도 1편 2편 보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트론을 마지막에 보면요 트론이 몇시간 전에 메인넷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링크 이거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트론이 메인넷을 성공적으로 잘 런칭을 했고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나선다 라고 하는데 트론 메인넷 이름이 오디세이 2 0네요 이름 예쁘네요 네, 일단은 트론은 거래 속도가 이더리움보다 100배나 빠른 초당 1만 거래가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 <웃음> 이더리움이 사실 워낙 TPS가 낮다 보니까 100만, 100배를 해도 1만이에요 <웃음> 그리고 트론 블록체인 위에 d 을 만드는 개발자들한테 10만 달러를 대출을 제공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론은 이더리움에 있는 개발자들이 트론으로 프로젝트를 쉽게 옮길 수 있게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을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 이 트롯 메인넷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진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랑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봐요. 안녕.